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습기인데 모든 부품을 다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있고요또 너무 습도가 집안에 높으면 일을 하지 않고 습도가 낮아서 건조해지면 일을 하고 자동으로 해요 그리고 이 소모된 문제까지 확잡아줄 위로 신제품 가습기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구성품들은 하나하나 개별 포장으로 정성스럽게 도착을 해요 포장되어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있고요그 중에서 터치스테이션은 물세척이 불가능한 부품이고요 전원 아댑터도 물세척이 불가능한 부품이에요 그리고 가습 엔진 중 USB 포트도 물세척은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그런데 USB 포트 외에 가습 엔진은 세척이 가능하고요. 가습 본체 부품들은 모두 분리되고 세척 가능합니다. 수조 덮개랑 수조 모두 분리되고 세척 가능하고요. 배송 시 함께 들어있던 수면캡, 미세 가스캡 분무캡 모두 분리 세척 가능합니다. 분리세척 후에 조립도 엄청 쉬워요. 먼저 가습 본체를 조립하기 위해 배송된 본체를 분리해주세요. 가습 엔진을 홈에 맞춰 하부 본체의 바닥 끝까지 넣어줍니다. 인 부분을 안쪽으로 두 개의 전선이 90도가 되도록 넣어주셔야 해요. 케이블 고정부를 홈에 정확히 결합 안하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좀 지켜주시고요. 중통을 하부 본체에 조립된 방수펜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부 본체를 하부 본체 올려서 왼쪽으로 돌리고 분목캡이랑 미세가스캡도 상단에 결합해주세요. 이제 생수나 정수, 소물뭐 아무거나 깨끗한 물 수조에 넣어주시고요. 아까 조립된 가스 본체를 수조에 띄워줘요. 이때 USB 케이블은 포트가 닿지 않도록, 물에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USB 케이블이 눌리지 않도록 수조 덮개를 결합해줍니다. 물이 튀거나 고이지 않도록 수면 캡을 결합해주면 훨씬 좋아요. 수조 받침을 사용하기 전 부착된 안내 스티커는 떼어주고요. 수평이 맞춰진 공간에 수조 받침을 두고 수조를 올려주세요 USB 포트와 전원선을 터치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습도로 인한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는 벽에서 50에서 60cm 띄어주는 거리를 유지해주시고요. 가습기 물금자를 공기청정기가 오염물질로 오인할수 있으니까요. 최소 2.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가습기를 건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리모컨을 가지고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리모컨 물방울 버튼은 가습기 설정 버튼 총 3단계입니다. 시계모양 버튼은 타이머 설정 버튼이고 핸님 모양 버튼은 총 3단계 조명 밝기 설정 버튼입니다. 히트로 화살표 표시는 화이트, 웜 화이트 조명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미로티라는 걸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기기와 연동 가능한 L.O.T 모듈이에요 미로티를 결합한 후에 제 핸드폰하고 한번 연동을 시켜볼게요 저는 미로 선풍기를 사용 중에 있어서 어플을 켜니까 선풍기가 뜨죠 가습개 미로티를 찾아 새 기기를 등록해주고요 이름을 써주고 기기방 설정도 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핸드폰으로 가습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명을 껐다 켰다 도 해보고요. 조명 색상도 바꿔볼게요. 참고로 어플로 음소거, 차일드락 설정 가능해요. 가습기 소음 궁금하시죠? 지금 가습량 3단계로 작동 중이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랑 오늘 이렇게 미로가 갔을 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제품 새로 나와서 궁금하고 써보고 싶고 한데 정말 실제로 썼을 때는 어떨지 궁금한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